열차 곧 출발합니다. 출입문 닫습니다. 출입문 닫습니다. 코로나 19, 당신과 함께 이겨왔습니다.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세요. 마스크 착용, 손 씻기 수칙을 준수해주세요. 반려요 1339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끝까지 영웅되어 이번역은 보라메, 보라메역입니다.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. 성남, 장안방문으로 가실 손님은 2번역에서 7호선 열차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. t h e s t o p is 보라메. The doors are on your right.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7.